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텐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는 기존 그 리플, 레이다, 이오스 이런 아이들과는 다르게 어, 눌림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눌림목을 만들지 못했다는 어, 그것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눌림목은 단순하게 어, 상승 그 이후에 조정, 조정을 조정 했을 때 일정 지점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하는 이러한 모습 이 반등 지점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우리가 뭐 피보나치 비율로 되돌림비율로 뭐 382, 0.5, 618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점에서 각각 눌림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전 반등 지점을 아예 저점을 갱신해 버리면서 눌림목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그 분석과는 어,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눌림목을 만들어야지 목표값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눌림목이 없기 때문에 목표값을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이 아이는 시간론 분석이랑 어, 시간론 분석이랑 그리고 중단기 목표, 중단기 목표까지만 볼게요. 어, 장기적으로 얘는 목표값 수준론을 통해서 목표값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기 목표로만 살짝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캐시 어, 코비 차트고요 코비 차트에서 주봉 차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그 스케일로 보는 거고요 로그 스케일은 기존 그 어, 일반 그 스케일 차트에 비해서 저점이 상당히 어, 길게 나와요 길게 그래서 일정 동일 간격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저점일수록 어, 길게 나오고, 고점일수록 간격이 좁아집니다. 일반 선형 차트와 로그, 로그 차트의 그 차이가 고점으로 갈수록 간격을 좁게, 저점으로 갈수록 간격을 넓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로그 차트인데 선형 차트로 볼게요. 선형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고점이 워낙 높게 형성된 애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비트코인 캐시같이 저점이 워낙 높게 형성됐다가 밑에서 이렇게 기어갔던 애들은 저점에 대한 파동이 보이질 않아요. 고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한 화면에서 이 모든 파동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한 화면에서 모든 올 차트의 파동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로그 차트로 보는 겁니다. 로그 차트로. 그래서 로그 차트로 보면 이렇게 저점이 갱신돼서 눌림목을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저점을 만든 다음에 지금은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그, 로그 차트에서 하락 트렌드를 그은 모습입니다. 하락 트렌드를 로그 차트에서 그렸어요. 로그 차트에서의 하락 트렌드를 지금은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어,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어, 로그 차트에서의 트렌드와 선형 차트에서의 트렌드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지금 로그 차트를 선형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형 차트에서 하락 트렌드를 긋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로그 차트 같은 경우는 저점으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 차트와는 아예 다른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어 본다면, 굳이 그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형 로그 차트에서 아까 그렸던 그 하락 트렌드를 선형 차트에서 그려보면 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연한 거죠. 어, 고점끼리 이렇게 그는 건데 거의 곡선으로 이어지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곡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로그 차트에서의 트렌드가 지금 돌파가 된 것은 상당히, 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선형 차트에서보다 로그 차트에서의 트렌드를 돌파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쵸? 로그 차트에서의 트렌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가는데, 위에 있을수록 돌파하기가 훨씬 힘들겠죠. 선형 차트에서의 트렌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돌파하기 훨씬 쉬운데, 로그 차트에서의 트렌드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훨씬 또기가 힘들다. 근데 지금은 그 로그차트에서의 그 힘든 것을 지금 해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26만원 선에서의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로그차트에서 그 하락 트렌드를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트렌드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었고요 조금은 이제 일목균형표 상으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를 보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켰고요 자, 지금 26만원에서 지지가 나온 이유는 로그스케일에서의 하락 트렌드 지지를 받은 이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목균형표를 키니까 그냥 어, 그러한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이 당연히 보이는 자리였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여기에서의 저항 왜 나왔습니까? 여기에서의 저항 어, 여기에서의 저항은 이전 반등 지점에서의 매물 때 저항이 지금까지 어,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목균형표에서는 기준선이었네요, 기준선. 이 빨간색 선. <웃음> 빨간색 선은 주봉차트에서 26주 동안의 중간값이에요. 여기에서, 어, 거의 26주 동안이니까, 26주 동안을 한번 그어볼까? 잠시만요, 26주. 여기에서 26주니까, 여기 파란색 선, 전환선,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전환선은 9주 동안의 중간값입니다. 9주 동안의 중간값, 9주니까 어, 여기네요. 여기, 여기에서의 최저가가 중, 어, 최고가의 중간,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값이 기준선,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파란색 선,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기준 자체가 이물균형표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만원에서, 임6만원에서의 어, 26만 지지는, 어, 전환선에, 전환선의 지지와 일치했고, 그리고 약 40만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서의 저항은, 어, 여기, 기준선, 기준선의 저항과 일치를 했다. 자. 그 매물대 기준, 매물대의 기준, 이전 저항지점 그리고 이전 반등에서 했던 이전 지지 구간과 일치를 하는 그런 가격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가 참 쉬워요. 깔끔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어, 해석을 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빌트인만 해도 지지저관계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어, 초보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일목균형표를 빌트인한 차트입니다. 다만 해석을 하는 데는 조금 경력이 필요해요. 해석을 하는 데는 조금 어,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에서 지금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9일 동안의 9주 동안의 중간값. 9주 동안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생각하기 쉬워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상당히 어, 좋은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어, 파동을 어, 일목균형표 파동론을 통해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도 웨이브, 그, 엘리어드 웨이브 같이 파동론을, 어, 다루고 있습니다. 파동론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일단 이전 반등 지점에서 하나의 파동을 그렸어요. 그쵸? 그렇죠? I파, 그 다음 V파. 상승, 조정. 어, 그리고 반등하는 이렇게 M파동을 그렸습니다. M파동. M파동 이후에, 어, 지금은, 요여기에 목표값을 조금 충족을 한것 같아요. 요 상승 파동에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양 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거 요, 요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그렇 S 모양이죠, S 모양.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이런 어, 모양의 파동을 S파라고 합니다. S파 상승 조정 반등 재조정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데 지지가 어디에서 형성되냐? 이전에 상승을 했던 이 고점에서의 지지가 형성이 된다. 어, 이전 고점을 깨지 않는 파동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기존의 상승 트렌드가 이어진다고 어, 해석을 하는 것이 S파동입니다. S파는 목표값이 있어요. S파동의 목표값은 이전 상승 지점만큼 어, 여기에서 고점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전 상승 파동만큼, 여기,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달라요. 하지만 요, 요 길이만큼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26만원에서의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 일목균형표상 S파동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재반등을 하게 되면은, 약 45만원, 45만원까지 일단은 이 S파동의 목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웃음> 가장, 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자, 잡을 수 있는 타겟은 일단은 정고저항이겠죠? 정고저항인 약 35만원. 그 이후에 에스파 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45만원까지도 타겟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중단기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방차트이기 때문에 약 저는 한 6월달, 7월달, 올해 6월, 7월까지는 45만원까지를 타겟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단기 목표 타겟. 그래도 이거 이, 요 길이긴 하지만 거의 어, 한달 정도 중단기 목표기 때문에요 어, 요 길이만도 상당히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자, 지금은 목표값을 한번 알아봤고요 어, 45만원 이후까지 추가로 돌파를 한다는 라 관점은 일단은 35만원은 돌파를 해야지 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45만원 이상부터는 목표값을 그 이후에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당장은 일단은 사이클 분석을 오늘 오늘 사이클 분석까지 하고요 어, 비트코인 캐시는 어, 분석을 조금 마무리 할게요 자 사이클을 어떻게 끊어맞나 한번 볼게요 사이클 현재 어, 최초 상장한 시점부터 약 9주 동안 9주 동안 어, 이렇게 트렌드가 좀 마무리 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조정 재상승 어, 이후에 이전 고점을 깨버리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 조정 그리고 하락하면서 요한 사이클 끝난 걸로 보고 그 이후에 어, 이후에 약 11주 동안 11주 동안 놀라운 상승을 보였죠. 어, 여기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1,700%에 1,700%, 1700%. 어, 18배, 18배. 여기는 다 구주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일목균형표 시간론에서 어, 그 9, 17, 26일에 나가는 기본 수치일 있었죠. 기본 수치일에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에서 4까지는 그 오차 범위로 허용을 합니다. 어, 시간론 분석이랑 그 수준론 분석 마찬가지로. 그 어, 연간, 연간 영상으로 어, 저희가 카드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찾아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이클 두 사이클이 이, <웃음> 고점을 갱신하는 데 쓰였고요 이후에 약 65주 동안 65주 동안 어, 하락이 계속되었다 65, 76둘다 기본 수치에 해당되는 날짜였죠 그래서 65주 동안은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다가 음, 이제 76주까지 이 트렌드가 이어지게 된다면 은 이제 이 하락 트렌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9년 6월까지 이 하락 트렌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지금은 3월 달에는 65주인데 어 3월 달에 3월 달에 여기 35만원 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이 트렌드가 완전히 깨지진 않았다. 하락 트렌드가 완전히 깨지진 않았다. 이렇게,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은, 아까 그 로그 스케일에서의 하락 트렌드는 넘긴 했지만, 가격 기준으로는 아직이에요. 가격 기준으로는 이전 이제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격 기준으로는 45만원을 넘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 하락 파동에서, 하락 파동에서 상승 트렌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차례대로 이 이전 하락파동의 저점부터 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깨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데, 어, 본격적으로 트렌드를 전환하려고 하면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강한 저점과, 그리고 다음 고점 70만원 선까지 한 번에 넘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사이클 기준으로는 한 3월달에서 어느 정도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볼수 있지만, 조금 더 기한을 여유있게 두자고 하면은 올해 6월 달까지는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 달고 가격 기준으로는 45만원 그 이후에 완벽하게 추세전환을 어 확신을 할수 있는 가격은 71만원을 넘어 줘야지 하락 트렌드가 이제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어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자 단기 중 단기적으로 타겟을 45만 원까지 어, 45만 원까지 정할 수 있다. 어, 그렇기 위해서는 35만 원을 다시 이전 고점 저항이죠? 이전 고점 저항인 35만 원을 가뿐하게 좀 넘어줘야 되죠. 그리고 사이클 기준으로는 한 6월달까지 1월달까지이 하락 트렌드가 마무리되는 관점으로 좀 좋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목표값을 조금 상방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봤고요. 어, 이 모든 시나리오는 26만 원에 깨지지 않는 26만 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6만원이 깨진다, 깨진다 라고 하면 이제 아, 아래에서 다시 재반등을 할수 있는 약 12만원 선에서의 재반등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노리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6만원 선에, 26만 선에서의 지지 그리고 어, S8을 만들 가능성이 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캐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어 이전 애들리랑은 조금 눌림목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단기 타겟으로 봤고요. 어 많은 분들이 그 종목 요청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모든 종목을 그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트리밍, 어 저희가 스트리밍 할때 요청 주시는 것들 바로바로 바로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스트리밍 하실 때꼭 찾아와 주시고요. 스트리밍을 할때 바로바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 좋아요랑 구독을 반드시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죠? 알람 설정. 자, 알람 설정 해, 알람 설정 해 두시고, 저희 방송 키자마자 어, 찾아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스트리밍은 매일, 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어, 호스트는 저랑 엑시아님, 그리고 에릭님이 번갈아가면서 할 텐데요. 어, 주로 저랑 에릭, 아, 저랑 엑시아님이 번갈아서 할 거예요. 엑, 에릭님은 한주 1회 정도 나올 건데요. 어,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은 바로바로 오실 수 있, 있으니까요 음. 꼭 설정해 두시고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